<웃음> 와아아 <웃음> <웃음> 오! <웃음> 예쁘다 <웃음> 어와 어, 진짜 힘들어 어? <웃음> 안녕하세요 마카롱 여러분 네, 우리 구독자의 층이 마카롱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직접 마카롱을 한번 만들러 가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뭐 이걸 만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위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주시고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마카롱 만들러 가보시죠 아좀 이상해 들어도 될까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아 박수 한번.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오 신기. 신기한가요? 자 일단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남에서 주문 제작 케이크를 하고 있는 아르마다 케이크의 한아름입니다 음... 제가 지금... 안녕하세요 와... <웃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시작해볼까요? 마카롱 네. 코크부터 만들건데요 아 어... 레시피를 봐야돼요? 네, <웃음> 뭐 어떻게 장갑을 아 아, 아, 장갑도 안껴 맨손으로 하라고 하네 앞치마! 뭐야, 이거! <웃음> 아, 네, 막언니 일단 응. 앞치마부터 하세요 네, 아, 네. 네, 막언님, 죄송한데 제가 손이 많이 닿기는 한데 네, 네. 폴사이즈밖에 없어요. 낄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한번 해볼까요? 잠깐 터지는 게아 이게 뭐야, 이게? <웃음> 너무 작은데, 이게? 아, 이거 홍보 같잖아요. <웃음> 아, 이거 H&M 완전 홍보하는 것 같은데 이거. 자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계란을 흰자만 넣을 건데 이제 분리해 가지고 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죠? 오! 맞아요? 네, 맞아요. <웃음> 노른자 걸어 주세요. 노른자가 들어요다다이거이다 아, 네. <웃음> 버려요. 어, 어! <웃음> 잘하는 편인가요? 아니 아, 닌거 같은데 아, 이니거아요 아, 이거 아거예요고 아, 이거 니 아, 이거 아거아 이거 아니고. 아, 이거 아, 거아니안 아, 이거 오, 니 이거 아, 이거 니 이거 아니고. 아, 이거 아 <웃음> 이거 꺼려면 또 아, 아, 나와요 나. 아 이거 빼면, 빼면 안 돼요? 네, 빼면 다 튀어요 아 진짜요? <웃음> 네, 재밌겠다 이거는... <웃음> 뿌리가 톡 써야 돼요 나중에... 먹어 봐도 돼요? <웃음> 아, 아니요 아직도 <웃음> 아, 너무 정색해 환전 <웃음> 아, <웃음> 어, <완전> 정색하겠는데? <웃음> 이건 뭐예요? 색소예요? 네 식용색소예요 뭐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웃음> 뭐 화학성분 그런 거 아니죠? 아니 그럼요 <웃음> 빨간색상이 나오려면 좀 많이 들어가긴 해야 되거든요 초콜릿 같은데? 우와 와와와와와이쁘다오 됐어요? 네, 언니가 어떻게 어요 어, 어! 뜨 아, 끄고 끄고, 끄고. 어. <웃음> 아유, 흥분할 거 어, 같은데 <웃음> 진짜 화내는 줄 알았어 어떡해 <웃음> 아유, 눈으로 욕하는 잘안았다 벌어주세요 아니, 아니 잘하시고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러니까 아니, 이게 <웃음> 아니, 이게 안 되는데 자꾸 부으라고 해가지고 <웃음> <웃음> 아, 뭐 어떻게 부으라는 건지 딱쓸이 죽어 보여 알뜰살뜰 들고 주세요 오 색깔 이쁘다 네 오오 리액션이 오. 좋으신데? 아기 <웃음> 다루듯 마카미 생각보다 어려워요 아 만들기 하는데요. 힘들다 진짜 사먹어야 되겠다 진짜 <웃음> 여기 아르마다에서 사먹어야 되겠는데 <웃음> 곧 택배도 할 거예요 <웃음> 아 그래요? 이거 한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 안 그럼 뭐 이제 홍보를 위해서 저를 부르신 건가요? 에 에이... 어, 맞는 에 같은데? <웃음> 아, <아니야. 웃음> 뭐 에에에에한 네. 명도 없어요. 딱한 명이 진짜 막 하나 한 분. 아뭐 진짜? 아, 어, 진짜 네. 에에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웃음> <와> <웃음> 내가 왜냐하면, 최초다. 아 왜냐면 저는 홍콩 가기 전에 쳐다보다가 응. 마검님을 알게 돼가지고. 어. 보다가, 어 혹시 한번 보실래 이거? 말 어. <웃음> <웃음> 바로 끊어버리시는데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거 같은데?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유튜브 모양으로. 제가요? 네, 제가 할까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선에 맞춰서 그냥 이거대로 그냥 테두리부터 그려주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계속 이으면 되는 거죠? 와 이거 진짜 노동이다. 자 일단 어떻게 어떻게요? 주로 안으로 해줘. 야. <웃음> 오케이. 네. 와. 그리고 이거를 1 시간 정도 건조를 시켜주시면 돼요. 1 시간이나? 네. 응. 만졌을 때 손에 안 묻어나요, 이런 거 아니에요? 뿅 이런 거. <웃음> 하나. 자 그럼 좀더1 시간 뒤에 볼게요. 하나 둘셋 뿅. 야. 네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다 구웠는데요. 자 지금부터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떼볼까요? 잘 구워졌는지. 오. 오. 이렇게 잘 떨어지. 오금 갔는데? No God please no. 어? 달고나 같아. 달고나. <웃음> 여기 깊. 고 그래도 나오 나름 잘 구워졌어. 요 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번 오늘의 맛은 두 가지로 준비했는데요. 오레오하고 고구마 맛 음... 필링으로 준비했어요. 아 맛있겠다. 이걸 꽉 채워야 돼요? 네, 여기 여기는 오레오라고 여기는 고구마라고. 아씨. <웃음> 어 요, 어렵다 이게. 아니, <웃음> 아니 보기에는 되게 쉬운데. 여기니까 진짜 어려워. 내기가 너무 힘든데, 이거, 마카르는? 걸로. 아, 걸로, 진짜. 아, 이거. 못 해먹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못해 이거, 이거. 이그이나머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요이 왜? 어! 고구마! 어? 고구마 맛이잖아 아 요거를 <웃음> 옆에다가? 아 놀래라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처음에 할때 네. 저만큼 했어요 What? 저처럼 못했어요? 아니면 이거보다 잘했어요 <웃음> 당연히 더 잘했어 <웃음> 이거보다 잘했어요? 이거보다 못할 수 없어요? 오자 <웃음> 올립니다 따란 따란 따란 따란 따란, 따란 짜잔. 자 지금 일단 기본 기본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이 위에 유튜브 에 재생 버튼. 어 지금 어떻게 하죠? 여기 가운데 세모. 어, 유튜브 유튜 아니죠? <웃음> 유튜브인데어 어떻게, 어떻게 만들? 안 했나요? 긴장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나 떨려. 와 힘들다 힘들다 와 이거 하는데 진짜 힘드네 우리 구독자분들의 애칭이 마카롱이잖아요 그래서 마원의 마카롱 이렇게 일단 써볼게요 오오 오, 글씨가 살아있어요? 아. <웃음> 너무 일자로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어, 그러냐, 그래서 그러냐. 좀 약간 웨이브를 좀준 거예요 어, 약간 느낌이 음. 느 느낌 있어요 흘림체 음. 흘림재, 흘림재. 음. 어... 와... 어, 진짜 힘들어 오, 오 진짜 잘, 잘 하셨는데요? <웃음> 놀리는 거예요? <웃음> <웃음> 우리 도와드릴까요? 선생님께서 네. 한번 써주시는 게 어떤 가요 자, 한번. 자, 오늘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이지만 여러분이 있어서 저 막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그만한 마음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카롱 케익을 만들어 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기 선생님도 정말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진짜 또잘 배워본 시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마카롱으로서 한마디 뭔가 마카롱의 한 인원으로서 <웃음> 앞으로도 100만, 200만 가자!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 <웃음> 색깔이 다 다르네요. 요즘 무지개 초라고 유행하는 어, 연소할 때 색상이 다 다르게 타는 초거든요. 엄청 핫한 음, 아름마다. 신기하다. <웃음> 처음 봤어요. 여기 아름마다만 있는 거예요? <웃음> 아니 그건 아니죠. <아니지만. 웃음> <웃음> 그건 아니에요.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거 자르기가. 자, 여러분, 여기 구독 누르시고. <웃음>